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7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시 고구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전겨울의 복수가 시작돼서 재밌어지는 시기가 왔다고 좋아했는데 또다시 답답한 전개로 흘러갑니다. 주에라는 역시나 만능이었는데요.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아무 실수 없이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착한 사람들이 누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물론 결국엔 잘 해결이 되겠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고 정의는 승리할 것입니다. 정겨울의 완벽한 복수를 기대하며 28화 예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작품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은 서태양입니다. 남지석의 친아들은 거의 사실화되는 분위기죠. 그렇다면 장남의 장남이니까. 서태양은 yj그룹의 진정한 차기 후계자입니다. 이런 설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서태양이 진정한 후계자로 밝혀지면 누구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갈까요? 맞습니다. 현재 회장인 남현석과 그의 아들 남유진, 그리고 남유진의 엄마 차영란이겠죠. 과거의 남현석은 본인이 후계를 이어받기 위해 형인 남지석을 크게 다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지석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던 것이죠. 이 작품을 보는 모든 시청자들은 쓰레기 남유진의 아버지인 남현석보다 착한 정겨울을 열심히 감싸준 남지석을 좋아합니다. 그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이제 서태양이 그룹의 진짜 후계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남유진을 지지하는 무리와 서태양을 지지하는 무리끼리의 싸움이 펼쳐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악의 악당인 주에라의 행보가 의외일 것입니다. 주에라는 현재 자신의 애인인 남유진보다 서태양을 밀어줄 것으로 봅니다. 주애라는 악당인데 왜 선한 서태양 편에 서게 될까요? 그건 남유진보다 서태양에게 더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주애라가 대형 거래처인 판회장의 계약을 따내지 못하고 잠시 위기가 왔을 때 남유진과 남유진 엄마 차영나는주애라를 바로 내쳐버렸 죠. 남유진은 그런 쓰레기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인물 이죠. 주애라는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유진은 자신의 친구 정겨울을 배신했던 인간이라 본인에게도 실증을 내고 다른 여자에게 갈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요. 이런 와중에 정겨울은 오세린의 모습으로 남유진에게 다가가서 남유진을 유혹하며 주애라와 떨어뜨려 놓을 것입니다. 정겨울의 완벽한 복수는 남유진과 주애라의 사이가 갈라져야 보다 수월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겨울의 전략이 완벽하게 먹혀들게 되는 것이죠. 주애라는 남유진이 오세린에게 빠진 모습을 보고 역시 남유진 너는 정말 쓰레기였어 라고 생각하며 서태양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주애라는 과거 자신에게 마음이 있어 보였던 서태양을 유혹하며 그를 YJ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확정시키고 본인은 서태양과 결혼하여 재벌집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을 갖겠죠. 이것 또한 정겨울의 예상 범위에 있던 것입니다. 현재 회장인 남현석과 주애라가 연합한다면. 매우 거대한 적을 상대해야 하는데 남현석 남유진과 주애라가 전쟁을 치르고 서로의 악행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다면 정겨울은 법무팀장 정영준과 함께 이 악당들을 한번에 포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정겨울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애라와 차영란의 전쟁을 기획하죠. 주애라에게는 남유진이 남현석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을 흘리고 차영란에게는 주에라가 과거 술집 출신이다라는 소문을 흘립니다. 두 사람은 이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주에라가 먼저 공격을 진행할 텐데요. 주에라는 서태양을 차기 후계로 확정시키기 위해 남유진은 차영란이 불륜을 통해서 나온 아이라는 것을 온갖 언론과 sns에 폭로합니다. 차영란은 이런 소문이 거대하게 퍼지자 매우 당황하며 혼란에 빠지는데요. 이런 차영란에게 누군가 주애라의 과거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주애라가 해외 명문대 유학파가 아닌 술집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차영란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남유진 출생의 비밀을 퍼뜨린 것도 주애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차영란은 주애라의 과거 사진을 SNS에 올리고 해외 명문대 졸업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 내보내죠.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주에라도 차영란도 아니고 정겨울 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겨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주에라와 차영란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싸움은 서태양이 남지석의 친아들이란 것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서태양이 차기 후계자로 알려진다면 주에라와 차영란이 어떻게 행동할 것으로 보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태양과 정겨울이 밝게 웃는 그날을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